운동해 보실 거예요. 짐볼에 앉으셔서 러닝으로 먼저 가볍게 호흡하시면서 계속 하세요. 발도 앞뒤로 후후후후 계속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나 네발표서위 아래로 박수 엔드엔셋엔드엔나엔드엔나엔드엔나엔드엔나엔드엔나엔드엔나엔드엔나엔드 계속 호흡하세요 흐, 흐, 허리 앞으로 밀리지 않게 허리 쪼꼬하게, 꼿꼬하게한 팔씩 또, 하나, 둘, 나, 둘, 나, 둘, 나, 둘, 나, 둘, 나, 둘, 나, 둘, 배 다리 다 힘주시고, 흐, 흐, 흐, 계속 그대로 천천히 멈추시고요. 그대로 한 다리씩 하는 거할 거예요. 그렇죠. 드, 무릎을 가슴으로 들어서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허리 앞으로 밀리지 않게 배속 집어넣으시고. 들. 나. 들. 나. 들. 그렇죠. 계속 조금 더. 나. 들.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이내 나올 다리만 먼저 하실 거예요. 모으고 오픈. 모으고 오픈. 드. 엔. 드. 엔. 다섯. 엔. 드. 엔. 드. 엔. 여덟. 엔. 아홉. 엔. 팔이랑 같이요. 하나. 엔. 드. 엔. 셋. 엔. 넷. 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번더요 엔. 나. 엔, 둘, 엔, 셋, 엔, 넷, 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좋아요. 그대로 멈추시고, 후. 자, 그대로 이제는 배 대고 엎드리신 상태로 스몰 익스텐션 동작 하실 거예요. 골반 배 앞에 공. 릴링 상태 그대로 유지, 상체만 그대로. a 고개랑 흉추, 익스텐션 10번. 두, 시선 같이 하세요. 꼭. 셋, 둘, 넷, 둘, 다섯, 가슴 있는 데까지만 올라오세요.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두번 더요. 아홉 마지막 엔열 좋아요 자 이번엔 공을 그대로 굴리면서 슈퍼맨처럼 만세하는 동작 하실 거예요자 그대로 무릎 구부렸다가 다리를 펴면서 그대로 팔도 펴면서 그러죠 이렇게 10개 둘, 엔, 둘, 숨 쉬세요. 엔, 셋, 엔, 둘, 엔, 넷, 엔. 우리 선생님은 그냥 하시지만, 만약에 벽이 있게 하시고, 벽에 발을, 뒤꿈치를 대고 하셔도 괜찮아요. 여섯, 둘, 엔, 일곱, 발라살잘 잡고, 엔, 여덟, 좋아요. 두 번만 더 엔, 아홉 엠, 둘 마지막 엔, 열 그대로 좋아요. 자, 이제 그 상태로 팔 운동하실 거예요. 구부렸다 피는 거 둘, W로 피고 셋, 요것도 열번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이번에는 열번 하고 팔 펴서 왔다 갔다 핀 상태로 밑으로 위로 둘, 위로, 셋, 둘, 넷, 둘, 어깨 귀 멀리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마지막, 열, a 쭉.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은 쿼드라 패드 상태에서 다리 운동하실 거예요. 그대로. 배 밑에 공 계속 있으시고, 쿼드라 패드 네발 자세. 자, 한쪽 다리부터 무릎을 기어 앞으로, 어깨 옆으로 사이드로 킥 했다가 다시 뒤로 올리실 거예요. 준비. 옆으로 내렸다가 업 다운 둘 내렸다가 업 다운 셋 내렸다가 업 다운 넷 내렸다가 업 다운 다섯 엔둘엔 여섯 엔둘엔 일곱 엔업 앤 n d 앤 업, 앤 아홉, 앤 업, 앤 up, a 열, a n 좋아요. 반대 다리. 그대로 무릎을 어깨 옆으로 사이드, 앤 업, 앤 둘, 앤 업, 다운 셋, 앤 업, 다운 넷, 앤 업, 다운 다섯, 엔업 다운 여섯 엔업둘 일곱 엔업둘 여덟 엔업둘 아홉 엔업 마지막 열엔업 좋아요 자 이번에 옆으로 닐링 사이드 골반 옆에 공 밑다리 닐링, 윗다리 쭉 펴서 업앤 다운 10번씩 하실게요. 자 그대로 중심 잡고 위로, 업 앤, 둘, 요것도 10번, 셋 앤, 넷 앤, 다섯 앤, 여섯 앤, 일곱, 발도 길게, 여덟, 쭉 아홉, 쭉열 좋아요 이제 앞뒤로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쭉 그대로 앞뒤로 왔다갔다 롱드장 하실 거예요 그대로 앞 N D N 둘 N D N 셋 N 둘넷 N 둘 다섯 N 둘 여섯 N 둘 발끝 길게 일곱 계속 길게 둘 여덟 N 둘 아홉 N 둘 마지막 열 N 좋아요 자 이번에는 상체 운동할 거예요 발라스잘 잡으시고 상체를 사이드로 밴딩 올라오는 거예요 준비 괜찮아요 하나 죽 N 둘 둘,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열, 엔, 좋아요. 자, 이제 반대쪽 그대로 다시 반복하실 거예요. 옆에다 두, 공 두시고 윗다리만 위아래로 다업팬드 하시고 10초 홀드 꼭 하실게요. 업, 다운, 둘, 다운, 셋, 길게, 넷, 길게, 다섯, 쭉, 여섯, 쭉,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스탑 그대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좋아요 앞뒤로 롱두장할게요 10회 준비 들었다가 앞으로 하나 엔, 백, 엔, 둘, 엔, 백, 엔, 셋, 엔, 둘, 엔, 넷, 엔, 둘, 엔, 다섯, 다리 길게, 셋 여섯, 엔, 둘, 일곱, 엔, 넷 and 둘 and 다섯 다리 길게 둘 여섯 and 둘 일곱 and 둘 여덟 앤, 둘, 아홉, 앤, 둘, 열, 앤, 좋아요. 자, 이제 상체 하시는 거예요. 상체, 사이드 밴딩 일어나시는 거. 준비, 하나, 앤, 좋아요. 둘, 앤, 둘,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열, 앤 좋아요. 잘했어요. 자, 이제 누워서 복근, 다리, 허벅지 안쪽 운동 같이 하시는 거예요. 토스 앤 캐치. 그대로 공을 갖고 고, 두 다리를 위로 쭉 들어서 두손 앞으로 나란히 해서 손으로 던져서 발목 사이로 잡는 거 아시죠? 많이 따라해 보셨을 거예요. 플렉스 다리로 하실게요. 이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준비 30번 한 세트 30번 그대로 업앤 다운 하실 거예요. 하나 앤 좋아요. 둘, 둘. 호흡하면서 셋둘넷둘 둘. 다섯 1, 침착하게 7, 둘 여덟 둘, 아홉 홉 둘, 10개 계속, N 하나 N 3, 4, 5, 6, 7, 8, 9, 10, 11, 둘2 1둘여4둘5 1 둘. 열 개만 더. 둘. 하나. 에 힘들수록 호. 둘. 좋아요.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무릎 쭉쭉 피고.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마지막 잡고 있어요. 그대로 잡고 있어요. 두 손머리 뒤 상체 업. 다리만 다운. 열 번. 하나 업. 둘. Up, 셋, 많이 안 내려도 돼요. 넷, 배 납작하게 다섯, 업 여섯, 다리 쭉쭉 힘주고 일곱, 둘, 여덟 두 개만 더 아홉, 마지막이에요. 열, 엥, 그대로 잠깐 쉴게요. 잘했어요. 자 이대로 한 세트 더 반복하실 거예요. 숨 충분히 쉬면서 하기 자, 다리 쭉 들어서 플렉스, 던져요. 엔드, 하나, 엔, 쭉, 둘, 엔,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열개 계속, 하나, 엔, 둘, 엔,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마지막 열개 더. 엔 하나, 호 크게. 둘, 엔 무릎 펴고 셋 다리 쭉쭉. 넷, 둘, 다섯, 베인 주세요. 여섯, 둘, 일곱. 둘 다리 쭉쭉 여덟 다 했어요. 둘 아홉 마지막 엠 스탑 그대로 머리 잡고 상체 일어나서 다리 하나 엠둘엠셋엠넷엠 다섯 많이 안 내려도 세요 여섯 배 납작하게 일곱 다 했어요. 엠 여덟 두 개만 더엠 아홉 마지막이에요. 열 잘했어요. 쉬어요. 쉴게요. 후내대로 충분히 호흡 후자 발로 돌돌돌 돌공 밀어서 다리를 쭉 피시고 발목 종아리 있는 부분을 공 가운데 올려놓으시고 발 차려 제수 약간 넓게 해서 엉덩이 네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펠빙 리프트 업몸 길게 허리 말고 힙으로 다운. 엔 엉덩이 허벅지로 둘 다리 내다리 네 길게 머리도 길게 기지개 키듯이 다운. 두 번만 더. 엔셋 길게 엔 다운. 엔네쭉엔 다운. 잘했어요. 다시 무릎 뒤로 돌돌돌 가지고 오셔서 사이드 투 사이드 스트레칭 왔다 갔다 여섯 번 하실게요. 팔 넓게 공꽉 무릎으로 잡고 하나 숨 쉬고 and 둘 시선도 반대쪽 and 셋숨 쉬세요. and 넷 and 다섯 and 여섯 좋아요. 그대로 공 내려놓고 일어나셔서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옆으로 돌아 일어나시고 다리 사이드로 오픈 해주세요 그대로 공 잡고 앞으로 스트레칭 공이랑 같이 하실게요 쭉 되는 만큼만 and 쭉 and 둘 And, 공 없이 하셔도 돼요. 셋앤둘앤네 잘했어요. 인사 자 오늘도 애쓰셨어요.